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어초밥을 시켜먹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시켜내서 먹으려고 이렇게 덩어리로 사버렸어요 소금 아, 티스푼 하나 정도 소금을 산살 이렇게 뿌리고 앞뒤로 뒤에도 뒤에도 내부로 딱 먼저 이제 이렇게 쌓아야돼 하는게 어설프냐? <웃음> 이게 잘못 뜯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아,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아, 30분에서 한 40분 사이 이렇게 숙성시키면 돼요 냉장실에 넣어서 양파 이거 물을 붓고 이 매운맛을 좀 빼줘야 되거든요 매운맛 한 10분정도 이렇게 담가놓으면 매운맛이 빠져요 그리고 양파 이렇게 빼고 이제 무순도좀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니까 물을 붓고 식초물 식초물을 타서 이것도 한 10분정도 담갔다가 어, 흐르는 물에 한번 휘쳐줘야 돼 먹을만큼만 아 이제 이게 1 0분서 됐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무수는 흐르는 물로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돼자 야채는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아 이거 35분 숙성 시켰네요 이거 흐르는 물에 시혀줘야지 이 정도 크기 자를까? 좀 이렇게 도톰하게. 잘안 쏠리지? 응? 잘안 쏠려. 아니, 연해. 이게 잘 쏠려. 이거는 얇은네 얇은 거는 이렇게, 어식하게. 이게 밥한 공기, 밥한 공기 기준으로, 어, 식초물 티스푼으로, 음, 하나. 넘친 것만 한 수저 되겠어. <웃음> 흘러내린 것만. 괜찮아 <웃음> <추롤롤 웃음> <추롤롤 웃음> 괜찮아요. 예. 설탕, 하나. 어, 소금은 반 티, 조금.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설탕하고 소금하고 빨리 안 녹으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0초만 돌릴게요. 응, 어, 10초만 하면 되지 밥은 어, 평소에 먹은 밥보다 약간 되게 해야 돼요 질게 하면 안돼 여기에는 까만 깨를 조금만 넣어주고 보기좋라고 갑자기 초밥을 할 줄은 몰랐어 사 먹으면 비싸니까 집에서 해가지고 음. 먹으면 돼잘 되셨지? 음. 만들면 땡이네? 음, 내 만들면 땡이야 와 이렇게 와 <웃음> 장갑이 다들어붙어불었어손 이래 이렇게 그냥 장갑 벗어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와물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아 꼬들꼬들해 좋게 생겼지? 음. 맛있게 생겼지? 내 가운데는 꼭 눌러줘야 돼 꼭 눌러서 왜 눌러주게? 응? 아사비 이렇게? 응, 여기 아사비 들어가야지. 너무 커도 마, 맛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통이 커서 초밥을 해도 크네. <웃음> <웃음> 통이 크니까 초밥을 만들어도 커. 너무 커도 맛 없어. 고기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돼. 여덟이 나올까? 과연. 음, 일곱 개. 일곱 봐요. 이거 봐 덩어리 이많이들어요이요 이거 봐요. 이거 봐거 봐요. 데 내가 제일 거 봐요. 이이봐봐 이거 봐봐이이 이거 적어? 적 이거 봐거봐거이 이게 1인분이야 일인분. 음. 진짜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웃음>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음. 시향이면 다음은 치마라고 이쁘게 나야지. 와, 입 작은 사람은 못 먹겠어. <웃음> 음. <웃음> 어. 응?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조금 더 여러 개 만들라고 째깐하게 하잖아. 근데 이게 집에서 하니까 되게 많이 크게 하네. 아니, 왜 그냥 크게 하는 세 거지? 세 개만 뭐? 먹어도 그냥 배가 뻥뻥하겠다 이거 한 사람이 다 먹어야 돼? 이거를? 1인분이야? 밥한 공기잖아. 밥한 공기. 그러니까. 어, 많은데요. 푸짐해 보인다. 네, 푸짐해요? 크다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간장을 만들어야 돼. 간장. 간장은 이제 기준을 티스푼으로 세 개. 세개 하고 식초는 하나. 아니 두 개. 우미 흘러버렸네. 아 식혜 먹으려면 이렇게 세도 돼. 설탕은 하나. 아사비는 여기에 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초간장만 해가지고 먹을 때. 네, 예, 찍어서 먹어도 돼요. 아 이렇게 그 연어 초밥을 이렇게 했어라. 근데 이제 이렇게 사 먹으려면 얼마 많이 못 먹으니까 집에서 그냥 사다가 이렇게 어, 쉽지 않아 아니 어렵지않아요 쉬워요. 해서 이렇게 먹으면 푸짐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도 좋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이게 연어 남은 거는 다할 거예요. 우선 이렇게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와, 부자다. 응? 다짜 음. 응? 까드, 응? 아, 진다 아, 진짜? 맛있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까짜 아, 진짜? 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 아, 안 그래서 먹어. 네? <웃음> 뭐 이파리는 나중에 먹어. 이파꽉꽉차 응. 응 와, 와사비. 음! 와, 아사비 엄청 독하네. 응. 음. 이있 <웃음> 아, 맛있네. 와.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에이. 다 먹어보렴. 이건 아버지들이게. 어? 응? 너그다 먹어. 근데 <목소> 음, <목소> 내가 해 먹으라니까. 너무 음, 맛있다.